안녕하세요 한글정쌤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자음 디귿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today you are going to study 한글자음 디귿 한글자음 디귿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볼 문제들은 저의 블로그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문제를 프린트 하신 다음에 같이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배울 문제는 디귿입니다. This is 한글 자음 디귿. Say it with me. 디귿, 디귿. The consonant name is 디귿, 디귿. The sound is 드, 드. Say it with me. 디귿, 디귿, 드, 드.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consonant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그러면 이번에는 한글 자음 ㄷ과 모음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글자를 완성한 다음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드드 플러스 아 이퀄 드아 드아 다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음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절 is a syllable. 드 플러스 아 이퀄 다 드아 드아 다드 플러스 야는다아입니다드 플러스 어 더. 드 플러스 여 티어 드디어 드어 드 플러스 오도그 플러스 오튜드 플러스 우투드 플러스 유투드 플러스 의크드 플러스 이디 그 플러스 에대 그 플러스 대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s and fill in the missing letters. This is pray. Pray means in Korean 기도. 기도. This is 기. We're g o n find. We must find the 도. 다듢 더뎌 도. This is 도. 도. 기. 도. This is formal dress shoes. Dress shoes means in Korean 구두. 구두. 다듢 더뎌 도듀 두. 두. 구. 두. This is soy milk. Soy milk is in Korean. Do you. Dadya, dodyo, dodyo,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This is tool. Tool is in Korean. Do gu. Do gu. Dadya, dodyo, do. You. This is t o 도구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first sound가 드로 시작되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a picture which first sound start s with the d and circle it. This is sun. Sun is in Korean 해. 해 is a no the sound. This is t. t is t. 노 no, 드. This is 눈사람. 눈사람 first sound is ᄂ. n no. This is 토끼. No, d. This is acorn. Acorn is in Korean. 도토리. 도토리. 드드드 맞죠? This is bridge. Bridge is in Korean. 다리. 다리. 드 다가 맞죠? this is raccoon. raccoon is in korean 너구리. 너너너 너, 너 사운드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 드를 찾는 겁니다. 드. this is leg. leg is in korean 다리. 다리. 다다 맞죠? 자, 이 다리와 이 다리는 같습니다. two people talking with each other. conversation is in korean 대화 대화 드드드맞죠요드 사운드 This is age age means in Korean 나이 나이 first sound is the, the, the. 아니죠? 이건 뭘까요? 이거는 more입니다 두 더지 두 더지 first sound is 드드드맞죠요드 사운드 자 토프에요 토프 Tof is in Korean 두부, 두부, 腐这是菜这是菜这是印 맞죠? This is s q u i r r e l Squirrel i s in Korean 다람쥐. 다람쥐. 다这다 맞죠? t h i s is tree. Tree is in k o r e a n 다다나나 나. Tree is 这是나这是菜这是 x e 是 is i 菜这是菜这是菜 도끼 도끼 도더드 사운드 맞죠? This is a fox. Fox is in Korean 여우. 노드 no, 사운드. This is song. Song is in Korean 노래. 노래. 노노 no, no is no sound. 아니죠? 그러면 이번에는 서로 매치하는 걸 단어와 그림이 서로 맞는 것끼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tch the picture with corresponding word. 자, say it with me. This is 구두. 구두. 구두 means dress shoes. 찾아볼까요? Dress This is dress shoes. 구두, dress shoes. This is 기도. 기도. Say it with me. 기도. 기도 is in Korean, is in English. Pray, pray, 기도. Say it with me. This is 도구. 도구. 도구 is in English. Tools, tools. 찾아볼까요? Tools. This is tools, 도구. 가다, 가다. Say it with me. 가다. 가다 means go. go. go is a, this is go. this is 오다. say it with me. 오다. 오다 means come, come. 집으로 오고 있지요? come, come in, come in. 오는 거, 오다. this is 기어 가다. 기어 가다. Say it with me. 기어 가다. 아이가 기어 가고 있죠? Crawl. Crawl means 기어 가다. 맞니다 이번에는 그림의 첫 소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the pictures aloud and write the first starting letter. First starting letter. This is tree. tree is in Korean 나무 나무's first sound is n, n. 자, 니은과 디귿 중에서 찾는 겁니다 this is bamboo bamboo is in Korean 대나무 대나무 대나무's first sound is 대, 대, 드 사운드죠 this is Nemo Nemo is the first sound n 네, 네, 네, s 사운드네요. This is r a c c o o n r a c c o o n i s i n k o r e a n 너구리. 너구리. 너, 너, 느 사운드입니다. This is l e g l e g i s i n k o r e a n 다리. 다리. 다, 다, 다. i 사운드 a This is y o u y o u i s i n k o r e a n 너. 너, 너, 너 사운드입니다. This is a c o n a c o n is in Korean. 도토리, 도토리, 너, 너, 더 사운드입니다. This is me and I. I means in Korean, 나, 나, 나 is a 너, 너 사운드지요? This is tofu, tofu is in Korean, 두부, 두부. 두, 두, 두, 두, 두, 두, 사운드입니다. 두 사운드. This is bridge. Bridge is in Korean. 다리. 다리. 드다 다. 두, 두. 두 사운드입니다. 이 다리와 이 다리는 same pronunciation but different meaning. 다리, 다리. 그렇죠? This is song. Song is in Korean. 노래. 노래. 너, 노, 느 사운드입니다. This is a drum. Drum is in Korean. Same drum. D, D, D, D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림의 첫 소리를 찾아서 맞게 쓰여진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거입니다. Name the pictures aloud and circle the starting letter. This is plus. Plus is in Korean. 더하기. 더하기 더더더도 더하기니까 이게 맞겠죠 this is 가위 가위 scissors is in korean 가위 거가 가위 이게 맞죠 너너 너. you is in korean 너나너 너. 이게 맞습니다 너 this is 다리 다리 다티아 이게 맞죠 다 This is number 5 is in Korean 오. 오. 어. 오. 오가 맞지요? Pray is in Korean 기도. 기도. 그. 기. 기도. 이게 맞겠죠? Tomorrow is in Korean 내일. 내일. This is 내. This is 내. Listen carefully. This is 내. This is 내. Tomorrow is a 내일. 내일, 내. 디 수원 이게 맞겠죠? This is drum. Drum is in Korean. Same as drum. 두, 드, 드니까 이게 맞겠죠? This is bridge. Bridge is in Korean. 다리, 다리. This is 도, 다, 다리니까 이게 맞겠죠? This is bamboo. Bamboo is in Korean. 대나무. 대나무. This is 다대 대니까 이게 맞겠죠? This is today. Today is in Korean 오늘 오늘. This is 오어 오늘이니까 오가 맞겠지? 이게. This is tools. Tools is in Korean 도구 도구 더도 이게 맞겠죠? 도 글자들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따라 써보세요. Read aloud the letters and copy the letters. 같이 한번 복습하면서 이 음절들을 써보도록 할까요? 다다더더도띠두 듀드디대대잘 써봤죠? Say it with me again. 다, 디아, 더, 티어, 도, 듀오 두, 듀, 드, 디, 대, 대. 그러면 가참 아 구두야. This is dress shoes. It is dress shoes. 구두야. 구두야. 구두야. 드디어. 드디어 means finally. 드디어 means finally. 드디어. This is 우유. 우유 means milk. 우유 means milk. You. This is two, I, E. Two, I, E. Two, I means two keys. Two keys. Two is a two. I is a keys. Two, I, E. This is 누구야. Nuguya. Nuguya. Nuguya means who are you? Who are you? Or who is it? Who is it? Do, Oh Yeah This is yoga Yoga means same yoga Yo ga Gido i d o is in Korean pray 기, 도. 나, o Na Na is in Korean I I Na No is you No is you 오누이, 오누이, is Older brother and younger sister. 오빠 and 여자 동생을 말하는 겁니다. 오, 누, 이. This is 가다. 가다 means go. 가, 다. 오다. 오다 means come. 오, 다. This is 기어, 가, 다. 기어가다, 기어가다 means scroll, crawl. crawl. 기어가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한글 자음 디귿의 이름과 소리 그리고 간단한 받침 없는 단어들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한 교재들은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찾아서 같이 공부하시고. 자음 디귿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